집으로 커다란 택배가 왔습니다. 저는 종종 남편에게 기술과 문명은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감명을 받았는지 집에 새 로봇청소기가 배달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미 리아스 로봇청소기가 있는데 기존 리아스 로봇청소기는 일반 청소 기능은 쓸만한데 물걸레 기능이 부족해서 사용을 안 해왔습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남편이 회전형 물걸레가 달린 에코백스, 로봇청소기를 구매하였고 실제 구매 및 사용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코백스 디봇 로봇청소기 X1 옴니를 간단히 소개 드리면 에코백스는 OEM으로 글로벌 기업 제품들을 생산하다가 자체 브랜드 디봇을 출시한 회사입니다 디봇은 현재 중국 내에서도 로봇학의 두배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판매 1위의 브랜드라고 합니다 사실 현재 대다수의 인기 있는 로봇청소기가 전부 중국 OEM이나 아니면 중국 브랜드들인 걸 생각하면 중국의 기술력과 디자인 실력에 대한 과거의 편견을 버려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X1 옴니의 국내 정발 가격은 약 120에서 130만원 사이인데 단어와 가격 비교를 보면 직구로 구매 시에는 70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청소기 자체가 고가 제품인지라 한국어 지원이나 뭐 AS 등을 고려해서 저희는 정발로 구매했습니다. X1 옴니의 대표적인 사용상 장점 세가지를 말씀드리면 어, 첫 번째는 자동 물걸레 세척 및 건조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 기능과 장애물 인식률 세 번째 인공 음성 기능입니다. 먼저 자동 물걸레 세척 및 건조 기능이 신기했는데요. 두 개의 회전형 물걸레가 달려있어서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한 번에 해줍니다 특히 회전형 물걸레가 분당 180회 이상 회전을 해서 기존 타 로봇 청소기에 일반 편면형 물걸레에 비해서는 청소 결과가 월등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걸레 에 물기가 없으면 중간에 복귀해서 다시 물걸레를 적시고 청소를 시작하는 정말 스마트한 기능이 있습니다 청소 후에도 물걸레를 자동 열풍 건조해 주기 때문에 매일 물걸레를 직접 세탁하고 건조하지 않아도 되어 정말 편리합니다. 다만 한 3주 정도 사용한 책은 청소 걸레 냄새가 나서 원인을 찾아보니 이렇게 물걸레에서 나온 슬러지가 쌓여서 생기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부분만 매주 한 번씩 청소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번째로 X1 옴니는 맵핑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LDS 센서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사물인식률이 기존 로봇청소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맵핑 기능은 두말할 것 없고,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충전선과 같은 장애물을 잘 피하는데요. 기존에 쓰던 로봇청소기는 종종 충전선을 빨아들여서 청소기가 헛바퀴돌며 방전해서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었기에 X1 옴니의 사물인식 부분이 정말 로봇청소기계 최상위 모델다운 스마트함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CCTV를 따로 사용할 필요 없이 홈 순찰 기능 등이 있어서 X1 옴니를 통해 반려견이나 집안 상태를 어플로 보고 통화도 할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운다면 너무 좋은 기능 같습니다. 마지막은 음성인식 기능인데요. 빅스비나 시리처럼 로봇청소기도 직접 어플을 만지지 않고도 OK, e q u 를 부르고 명령하면 청소부터 맵핑, 지정장소 청소, 세척, 건조 등 다양한 명령을 수행합니다. 물론 인식률이 아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요즘에는 자주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로봇 청소기입에서 청소 완료 후 집진 시에 먼지 냄새가 아예 없는 점, 그리고 소파 아래까지 들어가서 먼지 흡입과 회전형 물걸레로 빡빡 바닥을 뽀송뽀송하게 닦아주는 점만 해도 일손을 많이 덜어줍니다. 정말 기술과 문명을 누리니 많은 시간을 아끼게 해줍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첨부할사 싸우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기술과 문명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리뷰 상품인 만사우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